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 한 분이 이런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부모님 노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장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님들도 많고 그 부모님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큰 자녀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걱정하지만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을 걱정합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데 때론 가족이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맥없이 살아서는안 되겠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청년분도 답답하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63세, 어머니는 61세입니다. 지방에 살고 자그마한 주택 1억 은 정도 한답니다. 주택 1억 은 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분식집을 조그맣게 한대요. 두 분이 분식집을 하는데 월 소득이 150만 원 정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그런데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 가운데 보장성 보험도 15만 원 있다고 합니다. 두 부모님. 그러니까 벌어서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죠. 국민연금은 아버지 이제 막 20만 원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돈은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네요. 자, 아드님, 따님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온 아들은 32세인데 미혼이로 부모님과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님은 29세인데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큰 자녀, 32세 아들은 그쪽 지역에서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돈 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의 노후는 요 자녀의 미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데 때론 짐이 되는 경우가 초장수 시대 준비되지 못한 노후 그리고 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청년 세대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서 가족들이 힘이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경우 자꾸 많아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같은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부모의 노후가 편안해진다는 것은 곧 그것이 자녀의 미래하고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음,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마음, 부모의 노후가 불편한데 내가 제대로 돕지 못한다는 마음이 자녀의 마음을 짓누르면 서로에게 참 어, 답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부모의 노후가 지금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오늘이 어제보다는 늦었지만 내일보다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답답하다 생각하면 더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 그래도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분식집을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더라도 최소 150만 원을 만들어보자 자, 이런 이야기를 그 청년하고 나누었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볼까요? 우선 부모님들도 조금 더 일을 해야겠죠. 최소 앞으로 5년 이상 일하기 물론 지금도 분식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상은 이래야겠다라고 목표를 단단히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지금 분식집인데 조금 지혜롭게 하면 월 50만원 추가 소득 두 분이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월 150만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다면 제 생각에 두 분이 다 분식집에 매달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중한 분은 다른 소득 활동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아직. 60대의 초반, 초중반까지는 일을 할수 있는 일자리가 그나마 찾아보면 힘들지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분식집은 한 분이 하시고 나머지 한 분은 최소 월 50만원 추가 소득을 창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런 의견을 나누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의 노후는 자녀들의 미래와 서로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조금 분담을 해보자. 자녀 각 25만 원을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무언가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25만 원을 두명 아드님, 따님 있으니까 두명 하면 5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추가 소득 50만 원과 자녀들의 각 25만 원합 50만 원을 더하면 월 100만 원 정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또 부모님들의 소득 창출은 부모님들하고 어눈해 봐야겠지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한대요. 자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100만원 정도의 투자금액은 확보할 수 있겠다. 자이 같은 전제를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돈 2천만원 있죠. 이 목돈 2천만원 중에 천만원 정도는 주식형 이태포에 투자하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특히 목돈을 은행예금으로 계속 굴리기로는 너무 턱없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그중에 1천만원 정도는 주식형 ETF에 좀 분산 투자해보자. 그 다음에 나머지 천만원은 세마을금고 조금 이자가 비싼 세마을금고에 예금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2천만원을 한꺼번에 움직이지 말고 천만원 천만원씩 나누어서 조금 적극적인 투자 그 다음에 아주 보수적인 투자로 나누어서 분산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매월 100만원은 추가 확보가 된다면 연금저축펀드, 결국 연금이 없으니까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서 매달 정립식 ETF 투자를 해보자. 대신 최소 5년, 최소 5년 이상 가능하면 최대 10년까지 할수 있으면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렸죠 매달 100만원 연금저축펀드, 매달 정립식 ETF는 저희 바인투자자문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또 보고 그 청년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매달 100만원은 조금 적극적 자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익을 좀 높여야 되니까 그런 언론을 한 거죠 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그 과정에서 함께 동의를 했는데 자 5년 후 10년 후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5년 후에 우선 국민연금 20만원은 계속 수령하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두번 합해서 6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자, 지금 기초연금은 각각 30만원이고 두 분이 같이 받을 때는 조금 할인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서 한 48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아, 기초연금이, 기초연금 수령이 계속 기초연금이 정액되리라고 예상한다면 한 5년 후에는 두 분이 다 같이 받은다 해도 한 60만원 정도를 일단 추정해 봅니다. 그 다음에 목돈 2,500만 원이 5년 후에 만들어지겠다. 자, 현재는 목돈 2,000만 원이죠. 예컨데그 가운데 1,000만 원은 주식형 ETF의 연 8% 복리, 기대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8% 복리로 기대를 한다고 하면 한 5년 뒤에는 1,400만 원 정도가 되고 세마을금고 1,000만 원은 현재 달리 금리로 연 2.5% 정도를 기대한다고 하면 약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2,500만 원 정도가 5년 후에는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만들어진 목돈 2,500만 원을 활용해야겠죠. 제가 또 다른 동영상에서 3, 4 전략 3%는 인출해 쓰고 남아있는 돈을 4%로 굴리자. 왜냐하면 이분들의 5년 후는 지금보다 연세가 5년이 5살이더 많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돈은 좀더 보수적으로 운용해야겠죠. 그래서 3%는 찾아 쓰고 남아있는 돈은 4%를 운용하면 찾아 서는 돈도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또 남아있는 돈도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관련된 동영상은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1년에 2,500만 원 가지고 3%를 1년 쓴다 이러면 1년 75만 원을 쓸수 있고 그것은 월약 6만 원이 됩니다 자 이제 10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를 투자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원금은 6천만 원이죠. 60개월이니까. 이것도 연 8% 복리를 기대한다고 하면 약 5년 뒤에는 7,400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3사전략, 3%, 3 인출에 쓰고 4%를 운용한다 하면 남아있는 돈을 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어, 줄어들지 않고 찾아 쓸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3사전략.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에서연 1년에 222만 원을 쓸수 있습니다. 월 19만 원을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의 월소득 5년 후 월소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20만 원 어, 기초임금 물론 국민연금도 매년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큼 조금씩 인상되지만 그것은 감안하지 않았다 참고하시고 기초연금 60만 원 일단 기대해 보는 겁니다 기초연금이 올라간다 정액된다 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먹돈 활용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월 6만원 그 다음에 연금펀드에서 월 19만원에서 합계 월 105만원 정도가 노후 소득으로 만들어줄수 있겠다. 이 같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일단 내 집에 살면서 1억짜리 지금 내 집에 있죠. 그 다음에 목돈 2,500만 원이 있죠. 그걸 활용합니다. 줄어들지 않고 3%, 4% 전략. 그 다음에 연금펀드 적립금도 7,400만 원 있습니다. 그것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3% 쓰고 남아있는 돈을 4% 운용하는 전략.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월소득이 105만 원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 기준에 생활비 150만 원에는 좀 부족하죠. 그때는 또 어떤 것들을 활용해 볼수 있을까요? 큰 돈은 아닐 수 있으나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약 2, 30만 원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지금 위 자막에서 보고 있는 5년 후에 목돈 2,500만 원, 그 다음에 연금펀드 7,400만 원의 인출 전략을 조금 더 병행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3%를 쓰고 4%를 굴리는 건데 당장에 부족하니까 조금 더 많이 꺼집어내어 써보자 예컨대 한연 5%씩 쓴다 뭐 굴리기로는 남아있는 돈은 4%로 불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3, 4 전략보다는 돈이 조금 빨리 줄어들겠지만 당장에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주택연금하고 함께 좀 활용해 본다면 나머지 생활비, 부족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이분들이 조금 더 경제 활동을 한 10년까지 한다고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자, 10년 후에는 국민연금 20만 원 자, 국민연금이 인상되는 것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60만 원을 그대로 똑같이 5년 후와 동일하게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목돈은 이제 10년 후에는 3,1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목돈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주식형 ETF로 연 8% 복리를 기대한다면 약 2100만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새마을금고 1000만원을 달리 연 2.5%로 계속 굴린다고 하면 1250만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목돈은 3350만원이 생기는데 10년 뒤에 이 목돈 3350만원을 마찬가지로 3% 찾다 쓰고 4% 남아있는 돈으로 운용하면 연 100만 원 정도, 월약 9만 원 정도를 찾아 쓸수 있죠. 자, 연금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매달 100만 원을 계속 투자한다면 원금은 1억 2천이 되고 이것을 연 8%씩 계속 기대한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원금 플러스 수익률 합계해서 약 1억 8천만 원이 생깁니다. 상당히 많죠. 이것을 연 3% 찾아 쓰고 4%로 운용한다, 남아있는 돈을 한, 운용한다 하면 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 540만원 정도를 찾아 쓸수 있습니다. 월 45만원이죠. 자, 10년 후 이렇게 된다고 할때 이분들의 월소득을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20만원, 기초연금 60만원 추정하고 그 다음에 목돈 활용, 목돈에서 활용하는 월 99만원 그 다음에 연금펀더에서 활용하는 월 45만원 하면 합계 134만 원을 쓸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자, 10년 후 이분들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내 집에 살면서 목돈 3,350만 원 있고 연금펀드 적립금 1억 8천만 원 있고 월 소득 134만 원이 생겨 있는 상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비는 부족하죠. 또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좀 감안한다면 여전히 생활비는 부족합니다. 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겠고 자 주택연금은 가격이 똑같다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받는 돈은 많아지죠.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5년 뒤 신청하느냐 10년 뒤에 신청하느냐 똑같은 동일 주택의 가격이 유지된다고 할 때는 10년 뒤에 신청할 때 주택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집니다. 물론 변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택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자, 그 같은 변수들은 없다고 라 이제 가정할 때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그때는 10년 뒤에는 한 3, 40만원 받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지금 위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돈 3,350만원 또 연금펀드 적립금 1억 8천에서 인출 전략을 돈이 부족하다면 3%가 아니라 한 4%, 뭐 5% 정도 찾아 서고 나머지 돈을 4%로 보수적으로 계속 운용하는 전략을 병행한다면 부족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 만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 부모님 노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해왔던 청년부대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답답하지만 내일보다는 오늘이 빠르고 그죠 어제보다 오늘은 늦었지만 내일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자꾸 자녀들과 함께 가족 모두가 부모님들의 노후는 우리 가족 모두 자녀들에게 미래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도 조금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관련해서 노후 준비 관련해서 문의가 있다면 간단한 문의는 01536, 0153천하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바인투자자문하고 검색하면 바인투자자문 카카오톡 페이지가 열리는데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